세부 편집은 타임라인에 배치되어 있는 이 소스들 중에 일부를 판단을 해서 또 필요 없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버리거나 혹은 뭐 소스를 더 넣거나 혹은 일부분 아주 세밀하게 조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거의 세부 편집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약 1분에 걸쳐서 영상 편집을 대략 끝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몇 가지 케이스를 조금 더 볼게요. 자 지금 중간에 보시면요. 이렇게 조금 덩어리가 있는 것들은 한세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인데 어, 이런 것들 중에서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나 여기서부터 이만큼 한번 하는 구간이 필요 없는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필요 없는 구간까지를 이렇게 맞춰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면도칼을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클릭하는 게 아니라 어 필요 없는 부분은 선택을 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선택이 지금 한 덩어리밖에 안되니까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잘라요. 자 타, 다시 툴은 바꾸고요. 자 그러면 한 덩어리가 한 클립이 이렇게 두가지로 분리가 돼요. 앞에 부분 필요 없다? 딜리트 키를 누르면 없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잡고 앞으로 당겨서 딸깍 하고 이렇게 맞춰주면 필요 없는 부분이 사라집니다. 자 뒤에 부분이 만약에 필요 없다. 여기에서 끝에서부터 한 이만큼 한번 구간이 이렇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도칼로 바로 잘라 버리면 되겠죠. 자, 그런데 면도칼로 자르지 않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마우스를 마우스를 이 클립에 끝 자락에 대시고 끝 자락에 대시고 원하는 부분만큼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면 그만큼 그냥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끝머리를 다시 이렇게 메워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잘라서 선택하고 버리거나 혹은 자르지 않고 그냥 양 끝단 중에 하나를 원하는 만큼 없애버리거나 다시 빈 공간을 채워주거나 하는 그런 요령이에요.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시면요. 중간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끝에 뭐 지금 여기서 세번 반복하는 소스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엉덩이가 어, 이 부분이네요. 자, 여기서 다리가 벌려진 채로 한번 두 번, 어 얘는 두 번이고요. 어 제가 세 개짜리를 한번 인서트로 그냥 어거지로 하나 넣을게요. 편집을 하기 위해서. 자 다리가 모여있는 이 구간에다가 음 대각선 소스를 한세번 정도 넣을게요. 다리가 오므려진 상태로 인서트 잡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맞죠?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 소스를 여기다가 인서트 일단 해놓을게요. 자, 세번짜리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쭉 편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양쪽 끝은 이제 잘라서 버리거나 잡고 당겨서 원하는 만큼 지우면 된다는 걸 알았는데 중간에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필요 없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반드시 얘를 써야 됩니다. 면도칼 툴을 가지고 여기 한번 잘라주고요. 그리고 얘를 또 이렇게 한번 구간을 찾아주시고 여기를 또 잘라요. 그러면 3등분이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중간을 선택하시고 딜리트 하고 뒤에 남아있는 구간을 한 번에 다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 축소로 해주시고 싹다 잡아서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딸깍 붙여놨을 때는요. 이타이밍디케이터가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조금 치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잡고 딸깍 해서 여기 붙는 부분이 딱 달라붙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끝단을 없애는 거 사이에 있는 것까지 없앴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요 작업을 하다 보면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항상 빈 공간이 생기면 그걸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메꾸는 방법을 자동으로 하는 기능도 있어요 자이 화면에서 끝에서 한번 끝에서 한번딱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요만큼이 필요 없을 때가 있겠죠.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는 면도칼로 자르고 뒤에 있는 클립을 클릭을 해서 손으로 클릭을 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고 빈 구간을 메워주고 하는 방법을 썼어요. 혹은 자르지 않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된 다음에 클릭앤드래그해서 그냥 없애는 방법을 썼습니다. 항상 이음새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없앨 거예요. 툴을 바꿉니다. 툴을 위에서 하나 둘셋 가시면. 리플 편집 툴, 한국말로는 잔물결 편집 도구라고 되어있을 거예요. 자,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마우스 끝단을 여기에 클립의 끝단에 대시면 노란색,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삼지창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만큼 없애버리시면요. 자, 사이에 빈틈이 없이 자동으로 메꿔줍니다. 이런 것들을 리플 편집이라고 해요. 비어 있는 공간. 물결이 보면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높은 거, 낮은 거 있는데 이 낮은 부분을 비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를 메워주는 방법이라고 해서 리플 편집이라고 합니다. 한말로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물결 편집도 이렇게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버리는 것까지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임의로 소스를 한번 더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아까 전에 했던 요세번 반복하는 소스를 인서트를 넣었어요. 자, 넣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1분을 넘어가버렸네요. 그죠? 자, 1분을 넘어버렸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잘라서 미세하게 이제 잘라붙이는 것들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으니까 이번에는요, 이세번 동작의 속도를 좀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속도 재생속도 혹은 어, 재생 기간 구간 duration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speed and duration 이라는 창이 하나 떠요 자 얘는요 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영상을 빨리 재생하면 빌릭 하고 돌아가잖아요 빨리 막 돌잔 재생이 되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거나 혹은 늘려주는 이렇게 막 늘어나죠 그렇게 늘려주는 구간을 만드는거예요 이걸로 뭐 예를 들어서 스피드를 300으로 맞추겠다. 그러면요. 속도가 3배가 됩니다. 자, 오케이를 하실 때도 자, 얘가 줄어든다.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리프를 체크를 꼭해 주세요. 세 번째 기능을. 자, 오케이 OK 하시면 얘가 줄어들고 요 부분이 속도가요 원래는 속도가 이런 속도예요. 한번이 속도거든요. 근데 하나, 둘, 셋 말도 막 빨라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는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이 구간을 어, 늘리는 방법도 있겠죠. 제가 컨트롤 Z 눌러서 이전으로 돌아갈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스피드 앤 듀베이션 들어간 다음에 얘를 50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재생 속도가 두배로 느려진다는 얘기겠죠. OK를 하시면 두배로 느려져요. 그래서 동작 자체가 실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게 된다.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어,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촬영하는 당시에 실제 슬로우 모션을 한게 아니라서 약간 소프트웨어가 강제적으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은 2배속 이상은 그냥 그렇게 권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줄이는 거는 상관없어요. 빨리 돌리는 거는 버리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얘는 보관을 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두배속 이상하면 조금 툭툭툭툭 끊어져서 어 진행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 얘도 컨트롤 Z 자 이제 시간을 재생 속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법을 배웠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1분은 여기거든요. 어 시간을 보면 정확하게 1분은 딱 여기가 1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만큼, 한 5, 얼마 정도야? 한 8초 정도 지금 오버가 났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그걸 작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피디 앤듀레이션으로 들어간 다음에, 밑에 시간 보이죠? 이 시간을 정확하게 8초만큼 빼버리면 돼요. 지금 1분에 맞출 거라고 치면, 그러면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음, 8초를 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시, 분, 초, 프레임 단위니까, 8초를 빼면 여기는 03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로 OK를 하시면요. 정확하게 끝단을 맞추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대신에 여기는 그만큼 속도는 빨라져 있겠죠. 당연히 음, 이런 방법도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속도를 막 어, 빠르게 이렇게 재생하는 방법들은 어떨 때또 많이 쓰나 그러면. 어, 화면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다 보여주게 되면 너무 지루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써요 뭐 맛집 탕방기 같은 거갈때 보면 막 골목골목을 막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다 보여주기 힘드니까 영상의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해서 한 가는데 한 5분 걸렸다 그럼 그거 빨리 돌려가지고 한2 3초 만에 쫙라락하는 공간에 그 시간을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씁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여기다가요 인서트 편집을 하나 더 할게요 소스를 어, 메인이니까 대각선 소스를요. 좀 길게 씁시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점을 잡고 한 번, 두 번, 세번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소스를 거의 다 쓸게요 끝까지 자 손때기 전까지 자 여기를 다 쓸게요. 굉장히 길죠 시간 자체는 43초짜리 영상 중에서 30초 정도를 지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30초를 굉장히 긴영상이 사이에 들어갈 겁니다. 인서트. 자 얘를 나 3초 만에 보여주고 싶어 할수 있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피드 앤 듀레이션 들어가서 자 얘를 3초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럼 지금 30초짜리 3초에 만들, 만들어야 된다. 얘를 배속으로 만들면 10배 하면 되겠죠. 정확하게 만들고 싶으면 듀레이션 들어가서 얘를 그냥 프레임 단위까지 3초로 맞추겠다. 하면 정확하게 얘는 3초 만에 30초가 재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이런거 많이 보셨죠 그죠? 네, 요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자그 다음에 어... 또 통편집 이라는 개념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겠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제가 이 구간을 잡을게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비슷한 거 보이시죠? 인점 아웃점 인점 아웃점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인서트가 있었잖아요 그 반대로 여기는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Extract. 반대의 개념이에요. 자 어떻게 쓰냐. 인점 잡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 다리가 벌어져 있는 구간을 잡는 게 좋겠네요. 자 이어붙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아웃점을 잡아요. 자이 의미는요. 여기 소스모니터에서는 이 의미가 이 구간만큼을 쓰겠다는 의미지만 여기 음, 타임라인 혹은 여기 프로그램 모니터에서는요 이렇게 인점 아웃점을 잡으면 그구간을 버리겠다라는 의미에요 자 버릴때는 여기에 추출 눌러주시면 쫙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탁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그죠 우리가 어, 다리 벌어진 구간을 인점 아웃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통 편집을 시킬 수 있었죠 통 편집을 할 때는 보통 언제 써요 지금처럼 어 잘라야 된 구간 사이에 클립이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덩어리를 다 드러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런 방법을 어, 쓰기, 쓰기도 합니다. 자, 다시 1초가 안됐으니까 저는 얘를 좀 인서트를 더해서 구간들을 조금 더 만들어내볼게요. 자 이거 가지고 어, 여기서 일단 1분 1초가 아니고 1분을 만들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소스를 이 사이에다가 어,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다리가 벌려져 있는 걸 잘라서 다리가 오므려져 있는 걸 넣으면 안 맞으니까 얘도 어딘가에 다리가 오므려져 있는 걸 찾아서 넣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인서트. 자, 대충 이제 1분 1분 하고 어, 지금 끝머리가 2초 26 프레임이 오버 됐거든요. 이런 거 살짝 맞추실 때는. 너무 짧은 거 말고요. 살짝 긴 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스피드 앤 듀레이션 가서 시간을 1초 26프레임만 없애버리면 되니까 자,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 정확하게 안 하면 여러 번 하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1초 18프레임 1초 18프레임이 조금 더자 그럼 여기서 한번더 스피드 앤 듀레이션 들어가서 한번더좀 줄여요. 정도 오케이 자, 대충 0.3 정도 남았으니까 얘는 또 다른데 가서 한 곳에만 넘어 해버리면 시간이 확실히 그 재생 속도가 차이가 나니까 자또 다른데 가서 한3 프레임 정도를 그 틈머리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자딱 맞췄네요. 이거 뭐 굳이 우리 방송, TV 방송도 아닌데.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사실 없기는 해요. 뭐 SNS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은. 근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만드는 맞추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까지해서 세부적인 편집이 다 끝났습니다. 자 도구는요, 꼭 기억하실게 클립을 선택하는 도구, 예 단축키는 V를 써요. 마우스를 대면 단축키 보이거든요. V를 쓰고 자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리플 툴이라고 해서 뭔가를 끄트머리 양 클립의 양 끝단을 조절을 해서 비어있는 구간을 자동으로 메꿔주는 기능이라고 그랬죠. 리플 툴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면도칼 툴 클립을 난도질해서 쪼개는 쪼갠 다음에 뭐 이렇게 버리는 그런 용도잖아요. 그죠. 이세 가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들도 예,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부 편집 설명이었어요.